녀석보단 훨씬 건방진 애들이 들어온 거 같지 않아요? 1학년에 4인조 그 녀석들은 조만간 맛을 보여줄 테니까 조만간이라 사실은 상대가 안될 텐데 그러시네 <웃음> 자, 그리고 일요일에는 해남 대 무림 우리팀 대 능남의 시합이 있어 그렇다! 꽤나 적극적이시네요 비엔나라고는 달리 시끄러! 너도 알아들었겠지? 물론이죠. 지는 건한 번으로 충분해요. 하고 있네. 너의 꼴미 슛이 하도 한심해서 선생님이 그 충격으로 쓰러지신 거 아니야? 그게 말 되네. 앞으로 3점이면 역전이야. 힘내 태서봐 알았어. 자, 한골더넣었